제주 열방대학 DTS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편안했어 내 마음에 피스가 있었지 진짜 평안했어 그때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제주도를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갔지 왜냐면 내가 살기 힘드니까 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가기 전에 완전 밑바닥 연애 문제, 학업 문제, 대학교 생활 문제, 대인관계 문제. 어떻게 세계가 한 번에 그렇게 겹치더라고. 아 그리고 미래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갈수 있었던 상황을 못 갔던 상황도 있었고 사실 그게 나한테는 제일 결정타였는데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하한테 당당하게 따졌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는 그때는 생각했었거든. 엄청 억울하고, 엄청 답답하고, 엄청 이 화가 난 상황이고, 어떻게 할수 없는 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서,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 내가, 아, 뭐, 환청이 들렸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누가 이야기를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내 마음에 엄청난 평안이 왔어. 그이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르 녹는 어, 없어지는 진짜 신기했어. 그래서 어? 이 느낌 뭐지? 나 그런 느낌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뭐지? 근데 너무 좋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지 그게 이제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53절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어? 다른 생각 전혀 안 들고 어? 하나님 그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 하나만 딱 생각났어. 그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던 그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 근데 너무 이게 너무 라는 대답이야.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는 자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거든. 정체성이. 그래서 하나님 이게, 내가 중국에서 성교사님들이랑 1년 좀 넘게 성경 공부도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너무 보편적인 대답 아니냐.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제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한 거지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근데 이제 창밖에서 비춰오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눈 감고 이제 아침이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눈 감으면 햇빛을 느끼면서 아 햇빛 너무 좋다 어 근데 가만있어봐 히 어, 해는 뭐 구름이 끼거나 뭐 장마가 오거나 뭐, 뭐 눈이 오거나 이래도 해는 항상 있잖아 항상 뜨잖아. 어, 그것처럼, 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어쩌면 나한테도 항상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한 생각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괜찮은, 어, 깨달음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메모 이렇게 하고, 묵상 노트에 적고. 근데 놀라운 거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부터 이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느님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내가 그 당시 2010년까지 살면서 어떻게 누구한테서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 환상의 사진으로? 어.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막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게 아니야. 처음엔 몰랐어. 응. 처음에는 오늘 이렇게 몇, 몇 장면 사진이 이렇게 머리에 생각나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뭐지? 또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또 생각나. 응. 어, 이게 뭐지? 계속 다른 장면들. 어, 다른 장면들이. 그럼 마지막, 내가 정확히 며칠 날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들릴때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니가, 니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거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완전 내가 무너졌어.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였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네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 근데 항상 떠있는 해처럼. 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게 확 와닿는 거지. 확 나의 개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완전 그 상황에서 막 음, 40 스텝들까지 하면 50여 명이 이제 막 예배, 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엉엉 울면서 막 난리 났었지, 막. 근데, 하나님이 진짜 더 쇼킹한 게, 나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어. 내가 같이 살았던 할머니랑 아버지한테도 이야기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한국에 나 혼자 왔잖아.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는 나 혼자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몰라 아무도 그 비밀은 나만 안 한단 말이지 나만 근데 어느 날 기,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막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대뜸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이런 이런 생각했었잖아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약간 뭐랄까 착해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 그리고 말썽도 안 일으켜 어디 사고치지도 않아 근데 약간 애가 약간 맹해 생각이 없어 그냥 밥 주니까 먹고 그냥 뭐랄까 답답한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오죽 답답했으면 항상 나를 자극했거든 <웃음> 예를 들면 철민나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그때 연기를 해서 할 땐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연길 시내 지도를 그렸다더라 그러는 거야 어느 날은 날 보고 또 어느 날은 아니 어, 우리 집 친척이 있는데 중국 친척이 있는데 나랑 나이가 똑같은 친척이 있어 걔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어,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컴퓨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자극을 주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렇게 답답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그 소망, 나의 꿈은 뭐냐면 되게 바쁘게 사는 셀러리맨이었어 회사원 회사원이 정장 입고 가방 들고 대도시 횡단보도에서 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바쁘게 사는 회사원 그게 나의 첫 꿈이었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던 고, 나의 스스로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한 번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한순간에 180도로 바뀔 수 있을까 삶이 그왜 드라마 하나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나의 관심을 끌었던 거지 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는 아빠랑 같이 살지 않고 할머니랑 연결해서 같이 살 때인데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어느 날 할머니 보고 내가 할머니 보고 돈 달라는 얘기 잘안하거든 왜냐면 나갈 일도 없고 차고치는 일도 없으니까 돈 필요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내가 할머니 보고 돈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웬일로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100원을 준 거야. <웃음> 그때 당시 1 0 0원이큰 돈이었거든. 100원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냐면 우리 서울에 보면 교보문고가 있는 것처럼 연길에도 신화수덴이라고 서점이 있어 큰 서점 거길 간 거야 거길 가서 책을 골랐는데 내 책을 하나 샀어 근데 그책 이름이 뭐냐면 아빠가 아들한테 전해주는 인생의 뭐몇 가지 뭐 이런 거야 왜 내가 그 책을 샀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런데 약간 그런 아빠의 사랑 아니면 아빠의 어떤 그런 게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웠었던 건가? 사갖고 왔어. 사갖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내 책상에 넣어놨단 말이야. 뭐몇 표지도 안 봤어. 몇번 보다가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아빠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이제 서랍을 뒤지다가 봤나봐.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미안함. 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나봐.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내가 북한에 잡혀나갔을 때도 정말 인생에 이게 무슨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내 나이 때 갔던 감옥에 내가 그 나이에 똑같은 감옥에 간거야. 아, 그래? 그럼 천얘기 왜? 아, 이야기 안했나? 어. 그래고 아빠는 내가 잡혀나갔다는 라 소식 듣고 그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힘들어했대. 어, 그 자기가 겪었던 거내 아들이 겪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 할아버지가 아, 얘가, 얘를 내가 케어하겠다. 우리 아들 케어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그 감옥에 안 갔어도 된 상황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런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들었거든. 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엄청 미워했어. 그러니까 그런 건데 본인은 이제 또 나한테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나이에 감옥에 가, 가게 만들었고 본인이 어떻게 못했다라는 음, 죄책감. 죄책감. 트라우마가 또 생긴 거지. 그런데 이제 또 중국에 왔는데 아들 중국에 왔는데 아들이 이제 또 그런 책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나 봐. 근데 이런 스토리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음. 이두 가지는. 아빠로부터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이런 욕구, 욕망과 내가 사람이 변하고 싶 내가 인생이 변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는, 욕망은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나한테 너 중국에 있을 때너 그렇게 상황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바뀌고 싶어 했잖아 그리고 너 하고 아빠의 그게 해가 필요 그게 받고 싶어서 그런 책을 샀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랬지 이건 할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가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딱 그럼 내가 그때 완전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아 하나님, 예수님, 아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내 옆에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음과 동시에 너무 기뻤어. 완전 자유해졌어. 그때부터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늘 땅만 보고 걸어다닌다 그랬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뭐 나, 나한테 난 누, 너 누구냐고 물어봐라. 동기들한데 <웃음> 아침 밥먹으라고줄서 있는데 <웃음> 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라. <웃음> 미친 사람인 줄너 <웃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넌나 나 사자다. 나는 사랑받는 자. <웃음> <난> 사자다. <나. 웃음> 나는 사랑받는 자, 다 이러고. 어 그때는 음 진짜 행복했어. 하나님이랑 막 데이트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이 아스팔트 길 옆에 핀그 민들레 꽃그 하나하나 잡초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 는 거. 그 전에는 그냥 나한테는 흑백 세계였어. 힘드니까.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바라본 세상, 머리를 들고 바라본 세상은 너무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거야. 너무 행복했지. 그래서 나한테 제주도 하나님 만난 곳 너무 오래 얘기했네. 그죠 너무. BTS 스태프들이 들으면 뿌듯하겠다. 그렇지. <웃음> 그분들의 녹음을. 훌륭한 음, 학생 한 명, 훌륭한 제자한명 키웠다. 라고 여기셨으면 좋겠다. 오빠는 왜 이름을 예레미야의 예렘으로 개명까지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 요구하는 음. 영상들을 만드는 거야? 단순하게 내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애틀로 NKSS라는 뉴코리아 셀번트 스쿨이라는 세코리아 선기학교에 가서 학생으로 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름을 바꾼 건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랑 데이트하면서 산책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MP3 있었으니까 MP3를 들으면서 이제 노래 하나 찬양 하나 꽂힌 거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인데 아, 어, 이, 이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갑자기 그 노래 꽂혀서 그날 물론 알고 있었던 노래인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사 하늘을 울린 찬송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한국에서잘 몰라. 한국교회를 어렸던간 출석했던 적도 없어. 그리고 나는 작년에 그냥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 뿐이야. 그 당시에? 어. 근데 그 노래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왜 왜 지금 그때는 하나님을 하늘을 울렸던 찬송 소리가 그때는 있었단 얘기인데 지금은 왜 없느냐. 지금은 왜 그게 없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다할줄 아는, 잘할줄 아는 게 없는데, 제가 그래도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내가 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침, 마침 거기에서 또 이제 자기의 장점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 보니까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이제, 그냥 칭찬할 때는 이제 그 그냥 인삿말로, 아, 되게 잘생기셨네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받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아, 눈이 정말 멋있다. 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 나는 눈이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이제 예레미야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정식 개명을 신청해서 바꿨고,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로 이름을 바꾼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어떤 그렇지 어떤 결심인 결심. 거죠. 어떤 헌신의 고백이었던 거지. 그 단순히 그 노래 가사 하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어, 시애틀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살때아 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용서 구하는 것을 뭔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어떤 마음도 안 주셨어. 대신, 나한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기도해야 되냐. 어, 내가 뭐 한국에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서울을 뭐 어디 다 다녀본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나 아직도 철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우연히, 서울 한양 도성 성곽길을 알게 된 거지 그 성곽 도성길을 알고 이제 거기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야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건데 이제 돈 거지 그렇게 돌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대체 내가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길가에서 붕어빵 팔고 순대 팔고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뭘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왜냐면 회계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중보기도는 이 약간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라 추상적으로 나는 그때 이해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니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무슨 죄가 있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한 30밖에 돌았나? 그렇게 돌았는데 어느 날 묵상 아침에 묵상하다가 그날도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명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성,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야. 7 7 예레미야 7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1절부터 11절을 확 꽂힌 거지. 아 내가 이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책도 하나 쓰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아 내가 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상시대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영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왜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가 중요한 거냐 왜이 시점에 나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민한테 한국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중복기도를 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한거지 오빠가 말하는 회계는 정확히 어떤 거야? 회계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이 내가 가는 인생 길인데 앞으로 쭉 가는데 가다가 어?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났어.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회계를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 말과 함께 내 삶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돌이키 가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말한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는데 그 삶은 앞으로 계속한다는 말이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다 신사참배를 계속 하진 않잖아 어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고 좀 깊은 얘기인데 신사참배 핵심은 우상숭배다 근데 그 우상숭배는 에 지금도 진행이 신사참배를 하진 않지만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상들을 계속 섬긴다. 자신도 되고 내가 말하는 신사참배의 핵심은 신사참배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핵심은 과거에는 우상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신사참배의 우상이 내가 우상으로 대체가 됐어. 내가 신이 됐어. 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신사 참배는 지금 오늘날의 신사 참배 우상 숭배는 나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순, 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건강한 교회들도 사실 많지만, 그렇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혹은 뉴스에 드러나게 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오빠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 사람. 음. 근데 뭐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도 뭐. 우리가 회개될 죄들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한국 교회에 해당이 된다고 라 보면 되지 그래서 내가 그냥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오빠한테 탈북민 크리스천에게 감사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죄를 오빠가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이고 그게 되게 고마운 점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다른 크리스천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감사하지.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오빠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야.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시면 울겠다, 울수 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헌신 약속을 내 삶에서 앞으로 쭉 지켜가는 것.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나라 전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켜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소망과 기대이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용서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계 중복기도를 하는 것이든 혼자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팀으로 활동하면 더 좋겠다는 라 생각은 있지만 그리고 나가서 예전에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외롭다고 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희영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나의 배피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성공스럽고 만족스러운 부부로서 우리의 인생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은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끝!